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바로 낮고 강한 드라이버 탄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공을 좀 높게 띄워서 드라이버의 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물론 드라이버 탄도가 낮아서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드라이버 탄도가 지나치게 높게 들어와서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드라이버를 강하고 낮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드라이버를 낮고 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티높이가 좀 낮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특성상 티높이가 좀 높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드라이버의 탄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줘야 될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드라이버 셋업을 잡을 때 체중을 지나치게 오른발로 보내면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의 높낮이가 다르게 되는 것. 이동작을 해 주시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내가 오르막 경사가 만들어지게 돼요. 내 몸에. 그러면은 공을 심하게 들어 올려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라이버 탄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셋업에서는 내 체중이 왼발과 오른발에 가급적 균등하게 들어가 있게. 네. 가급적 균등하게. 그렇다고 해서 왼쪽으로 기울어지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머리가 공 바깥으로 나간다거 나실 하 필요도 없고. 머리는 그대로 공 뒤에 몸의 중앙에 잡아 두신 상태에서 최대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의 높이를 맞추시는 이런 중앙에 있는 셋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드라이버 탄도를 낮추기 위해서는요 볼 포지션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도 괜찮아요. 네. 다만 이볼 포지션이 공한개 이상 차이나게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온다면 아연하고 위치가 같기 때문에 오히려 스윙을 하는데 방해가 되죠. 공이 지나치게 내 기본 셋업보다 뒤에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역으로 체중이동을 하면서 공을 치게 되고 이러면 오히려 드라이버 탄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대략적으로 공한개 정도만큼 네 아, 실수로 건드렸는데 평소보다 공한개 정도만큼만 중앙에 오시고 셋업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그 상태에서 올려치기 위한 체중 이동과 내려치기 위한 체중 이동은 완전히 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 백스윙은 동일하게 지나치게 체중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최대한 내가 제자리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갔다가 별도의 체중이동 없이 그대로 몸을 회전시켜서 공을 때려주기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이 왼쪽 허벅지까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클럽의 로프트를 죽여주면서 훨씬 더 낮은 탄도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체중이동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기만 한다. 아무리 제자리에서 잡아보려고 하는데도 체중이 잡히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은 편하게 정상적으로 체중을 보내주시고 자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될때 최대한 왼무릎이 과감하게 펴지면서 왼발의 바깥쪽으로 나의 골반과 왼쪽 어깨가 왼쪽 골반과 왼쪽 어깨가 같이 회전을 해주면서 나가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엎어치는 스윙이 아니라 클럽만 과감하게 끌고 들어와서 약간은 눌러쳐주는 클럽의 로프트와 스윙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볼이 좀더 낮고 힘있게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공을 다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볼의 포지션을 약간 오른쪽으로 바꿔주시고 공한개 이상은 차이나지 않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체중이동을 억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제자리 회전을 하거나 혹은 내 체중이 오른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골반만 왼쪽으로 보내면서 체중이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기울기 때문에 공이 쉽게 떠요 골반과 어깨가 같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회전을 해주면서 단순히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회전을 해주면서 나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눌려 들어오게 되면서 뒤로프팅이 강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볼이 좀더 낮고 힘있는 탄도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은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 최대한 체중이동이 적게 제자리에서 잡혀치기 위해서는 오른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백스윙을 갈때 내가 몸에 회전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살짝 클럽이 우측으로 옮기, 옮겨지기 때문에 내 몸도 살짝 우측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데 이때 대부분의 체중은 오른발의 바깥쪽에 실리게 돼요. 이 오른발의 바깥쪽에 실리는 체중을 약간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내가 백스윙을 뻗힌다. 몸이 회전하지 않게 뻗히는 게 아니라 몸이 넘어가는 걸 방지하게 오른발의 엄지발가락. 이 부분에 체중을 실어주고 뻗힌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발의 안쪽에 힘이 딱 잡히면서 몸이 우측으로 따라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시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내 왼쪽 골반이 뒤로 빠져주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른발에 엄지발가락에 있던 체중이 왼발의 뒤꿈치 쪽으로 가면서 회전을 해주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손이 공보다 앞에 나와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러면서 클럽이 로프트가 죽게 되면서 공이 굉장히 낮게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공을 띄우는 방법과 같은 방법인데 똑같이 왼발의 뒤꿈치 쪽으로 가주지만 안쪽에서 뻗쳐주면서 뒤꿈치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발에 있던 체중을 왼발로 넘겨주면서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왼쪽 골반과 어깨가 왼쪽으로 나가면서 회전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강력한 로프트로 공을 낮고 힘있게 칠수 있으실 거예요.